네. 코골이 무호흡, 그건 호흡 곤란이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 대략 저희가 일곱 가지 정도로 죽여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처음은, 음, 골격적인 문제. 비만의 문제, 혀의 문제, 연조직의 문제, 코의 문제, 노예의 문제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또수장님이 어, 강조하시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자세는 음. 사실 어, 이제 베개 때문에 음. 잘못된 베개 때문에 자세가 잘안 잡혀서 음.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음. 그 얘기를 어, 하다 보니, 자세라는 게 네. 나오는데요. 네네네. 호구리를 하는 사람들, 호흡 곤란을 느낀 사람들은, 음. 이렇게 못 자요, 반듯하게. 음. 기도가 막히니까 자꾸 옆으로 자고. 그렇죠, 저도 옆으로 자고. 아. 아니면은 심한 사람들은 엎드려 자고. 엎드려 자 혀를 빼기 위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기도를, 본능적으로 하는 살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바로 자거나, 아니, 그 옆으로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바로 음. 자야 되는데, 음. 바로 잘 때, 이 고개가, 음. 아니, 고개가, 머리가 머리. 어떻게 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음. 숨 쉬는 게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베개를 맞출 때 저희가 부피를 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음, 음. 편한다를 느낌을, 느낌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음. 그러면 불편해. 음. 아니,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음.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편한 위치를 알고 나면, 음. 어, 거기보다는 여기가 불편해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불편해요? 음. 여기보다는 여기가 불편해요?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서 가장, 음. 아, 거기가 제일 좋아요? 음. 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 위치를 찾아서 베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배고 음. 있는데, 음.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음. 우리가 가장 좋은 자세는 이렇게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이렇게 어, 전방에 앞에 15도를 딱 보는 음. 이 정도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하고 귀하고 이렇게 막, 어, 일직선이 되면서 음. 머리가 살짝 들리는 정도 음. 이 상태로 자야되거든 사실 아이 상태로 자야된다고요? 뻣뻣하게 어, 자는 건 아니고 아. 이 상태로 유저가 될때 가장 좋은 어, 수면의 자세를 커브 음. 그것도 C 커브가 그렇고, 예. 어, 가장 그 근육도 편안함을 느끼고 음 그런데 잘안 맞으면 잘 이렇게 해 볼게요. 음. 고개를 꺾었어요. 숨을 쉴까요? <웃음> 더 꺾었어요. <웃음> <웃음> 달라져요. 똑같은 숨을 쉬는데도 달라지네요. 네, 근데 막 그, 호텔 가면, 이렇게 두, 툼 신한 거. 그, 두 개씩 되잖아요 그거 막, 좋다고. 네. 하, 읽어보, 특급 호텔에서 쓰는 베개야. 나, 우리 집은 그런 거 써. 하면서. 음. <웃음> 어우, 피곤해. 네. 베개가 안 좋은가. 네. 베개는 좋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